하나, 둘, 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리입니다 제가 정말 정말 오랜만에 영어 프로젝트에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그동안 많이 기다려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한 1, 2주일 2주? 전에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었어요 영어 프로젝트에 관한 글이었는데 그 글에서도 얘기를 들었다시피 영어 프로젝트 영상을 너무 뜸하게 안 올렸구나 아 이번에 어떻게 영상 올려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던 찰나에 어떤 한 분이 제가 다른 영상을 올린 거에 어, 영어는 어떻게 됐냐는 댓글을 달아 주셨거든요 영상을 어떻게 다시 올릴까를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거든요 이제 동기부여 뿜뿜 할수 있게 같이 영어 공부하는 듯한 느낌으로 일주일 치씩 이제 영어 제가 공부하는 모습을 찍어서 올리게 되면 은또 다시 많은 분들이 제가 미세하게나마 조금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은 같이 자극을 받아서 공부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예전처럼 초반처럼 지금 하고 있는 공 방법을 말씀드리고 그 후에 이 말씀을 드리고 나면 은 영상 다음 부분에는 이제 제가 과정을 올리도록 할 건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어요. 제가 사실 그동안 반성도 하고 조금 사과도 들어야 될게 있는 게 제가 3개월 전이니까 요번 연도 1월부터 제가 계획표를 세운 거에 맞춰서 공부를 하기는 했지만 꾸준히 일주일 내내 매일매일 꾸준하게 한 편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만약에 월화수를 못했어요 그러면 은 이제 목요일부터 스타트를 끊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안 하진 않아요 이거를 월화수를 못했어 하면은 이틀씩 끊어서라도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해가지고 3일씩 걸레 하던가 아니면은 한날에 몰아서 하던가 주말에 몰아서 하던가 했었어요. 근데 정말 영어공부 혹은 외국어 공부하시는 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몰아서 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하루에 10분이라도 꾸준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좀 게으르기도 했었고 개인적으로 공부도 했고 뭐 알바도 알아본다고 했고 이러다 보니까 좀 핑계 삼아서 공부를 정말 꾸준하게 매일매일 했어요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거에 좀 양심이 찔려가지고 영상을 못 찍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기다리시는 분들 혹은 그 뒤에 어떻게 됐냐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몰랐어요. 사실 저는. 그래서 그냥 고민을 하면서도 영상을 안 올렸었는데 그렇게 댓글이 달리고 나니까 아 그래도... 그 후의 모습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겠구나 해서 영상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이제 거의 최최최 최종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로 1월부터 지금 현재 4월 말까지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루에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노션 어플에 들어갑니다. 영어 계획표라는 게 있어요. 제일 제일 제일 제일, 제일 중요한 게 라이브 아카데미 제가 라이브 아카데미라는 유튜브 채널을 발견을 하게 되어서 많은 분들이 라이브 아카데미를 추천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특히 코햄님 영상을 많이 보고서 극을 받아서 라이브 아카데미를 하게 되었는데 영상을 보고 노션에다가 똑같이 적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매일매일 적잖아요 매일매일 적으면 3개씩 리, 리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라이브 아카데미는 계속 반복을 하는 편이고 이걸로 쉐도잉을 하는 거죠 그 대신 리스닝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스피킹 위주로 하는 게 라이브 아카데미고 단어 단어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단어장 있죠 그 단어장을 노트에다가 전부 적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겸 전부 적었고 이 지금은 다 적은 상태고 그래서 1부터 1 6까지의 챕터가 있는데 그 챕터를 몇 번씩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은한 챕터당 만약에 예를 들어서 챕터 1을 내가 한네번에 반복을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챕터별로 안 외워지는 것들만 적어놨어요. 안 외워져서 적어놓은 것들은 그러니까 여기 페이지로만 보고 단어를 외우고, 뭐, 두 번, 세번 반복한 것들은 이제 노트를 펼쳐서 다 전부 다 외우는 편입니다. 패턴은 계속 외웠으니까, 패턴은 이제 주말 위주로 해가지고, 패턴을 뭐 데이 1, 2, 3 이렇게 해서 하루에 3개씩 외우기로 했고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총 정리를 해드리자면 하루에 라이브 아카데미 영상을 하나 보고 리뷰를 3개씩 한 다음에 단어를 이제 한 챕터씩 외우기로 했어요. 근데 이 영어는 4번 이상 한 것들은 안 외워지는 것들 위주로만 단어를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 두번 혹은 세 번만 반복한 것들은 노트에 있는 거를 전체 다 외우는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패턴은 따로 주말에 하고요 근데 패턴에 추가를 해서 하는 거예요 원래 계획표에 그 다음에 리스닝을 사실 제가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동안 그러다 보니까 리스닝이 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리스닝을 사실 지금 뭐를 해야 되지 싶어가지고 아쉽. 거를 봤었어요, 제가. 근데 또 제가 워낙 좋아하는 거다 보니까 리스닝에 치우치기 보다는 그냥 재미삼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리스닝은 아직 뭐를 볼지 조금 고민하면서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리스닝은 아직 미정이다. 네, 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거의 최, 최, 최, 최종의 <웃음> 영어 공부 방법을 말씀드렸으니까 영어하는 거 꾸준히 제 모습도 보여 드리고 그걸로 이제 동기부여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저는 영상을 일주 한 달에 두번 혹은 한번 정도 올릴 예정이에요 이제 제가 영어 공부하는 과정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영어 공부 화이팅해요 다른 외국어도 화이팅입니다 음.